가 볼게요. 공마디 응. 네. 그릴게요. 응. 네. 당황하지 않아요. 해피 녹음신. 응. <웃음> <웃음> 아, 아, I love you when you call me 거짓말하지 마. 천사가 맞잖아. 네 정체가 뭐야? You, 그 못해 그못어야해이 팔은 용도가 뭐예요? 이이 팔이요 용도 감정 투명 바가 있는 아, 이렇게 감춰놔야 따라? 이중이 이렇게 할 <작을> 수가 <웃음> 있을까 <있어요>. Because <웃음> <웃음> <웃음> <웃음> you k n 지금부터 다시 이거 따로 해야겠다 <웃음> <�idden gets on> 아~~ <웃음> cute~~ <웃음> <scenes by had mercy> so cute~~ 아무 말 없다가 cute~~ 어요 그? <웃음> <welche> 다시 한번 해봐요. 그 응. 아 한번만 더 해볼게 네. 라임비도 좀 말을 해봐 이거 어, 전문이잖아요 So c u 듣고 갈게요 아, <웃음> 안돼 아, <웃음> 언니같이 나오는데? 드디어 나이값을 나의 옷 입었어 아, 그동안 나이값을 못하셨나요? 아, 파란 티만 입고 다니거어 티만 입거 원색 계열만 몰랐어 오이제 어깨를 이 나서. 오오빠이 나서. 오케이, 나서. 오나 오케이, 나서. 오케이, 나서. 오케이, 나가 오케이, 나서. 오케이, 나서. 가 냄새나? 헤미가 내 쪽으로, 그러니까 아니, 아니 아니 내 쪽으로. 된다. 누구 한 명을 한 명만 좋은 게 아니라 서로가 그 뭐냐 그걸 있네 아, 외모적인 아, 그 느낌이. 나, 내가 좀 날카로우니까. 니네 옆에 있으니까 하연이가 정말 정말 요정 같고 너는 지금 완전히 그거 같아 왜그창속자들의나김무준 <웃음> 같은 느낌. 먹을래? 씻고 있어 지금. <웃음> 난 키스였나? 그 부족에 일일까일리일까 But I want it n n y w a y anyway, anyway. 아니, 아니, 아니, 아니, 아니, 아니, 아니, 아점 아니, 아니, 아 u e h e <웃음> 이거 비아이 트 해야 되겠는데? 아 근데 너 얼굴이 너무 홍당무다. 잠깐만 내려야겠다. <웃음> <웃음> 얼굴은 하는데 귀가 너무 빨리. 귀를 <웃음> <웃음> 잘라버렸어. <나> <웃음> 술 <웃음> 먹은 것처럼. 점점 귀가 빨개지는데, 특히 그 가사가 내가 뭐, 예, 그거 있잖아. 내가, 뭐를, <웃음> 내가 너 눈빛으로 할거 이런 얘기 나올 때 있잖아. <웃음> 귀가 점점 빨... 빨개지니까, <웃음> 네가 그거를 가사를 알고 귀가 빨개지는 건지, 아니면 네가 이렇게 액션을 하나가 빨개지는 건지, 그걸 모르겠어요, <웃음> 가 잘 받았다. 음. 아쉬워할 수도 있으니까 한번더 해볼게요. 네. 아까 뜨았죠? 네. <웃음> 일부러 그런 거지다.